비가 내리길 바랬어 여름의 더위 때문도 숲의 향기가 좋아서도 벅질벅하여 발자국이 길게 남아 비가 오면 당신이 떠난다는 걸난 알아. 다닥다닥 가보새. 하고 당신은 앞을 향해 걸어갈 거야 비가 내리길 바라어 브라 거야 <목소리로>